내 마음대로 한번해석을해보 근데 저는 이제 카드가 음. 너무 좀 상큼하고 귀여워서. 됐어! 진짜. 됐어! <웃음> 나 진짜. 잘 섞을게요 이거 우리 짜고짜는거 아니라는 걸로 진짜. 진짜. 진자 인사 까 연애사? 어. 나의 연애 그 남과 잘될 것인가 인사이드에 나왔던 어. 어. 그 남과 뉴페이스랑 잘될 것인가 보자 근데 몇개 뽑아야 돼요? <웃음> 네 장을 뽑아볼게요 첫 번째로 그러면 현재를 먼저 한번 뽑아주세요 현재 그리고 과거 B쪽 네. 현재 과거 미래에는 북쪽 미래그 다음에 나에 대한 조언 남쪽 하하 재밌다 <웃음> <웃음> <웃음> 썸남과 어떻게 될 것인가 썸은 무슨 썸이요 <웃음>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그럼 과거부터 어과거어디라그랬죠 과거 4쪽입니다 전... 과거 과거 어제까지 그와의 어제? 네. 어제? 과거 과거 네네네 네, 네. 뭐예요? 선? 선? 그가 나의 태양이라고 와... 그래 그가 나의 태양이었지 헐어 <웃음> <웃음> 그치 맞아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의 지금 의존적으로 변했어 <웃음> 맞아 그랬어, 과거에.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네요. 네, 과거에 순조로웠어요 어... 열정 있었고 음... 의욕적이었고 음... 좋았어요. 현재예요, 이게? 네, 현재. 아, 슬프겠네. <웃음> <웃음> 나 이거 슬픈 카드라면 믿을 거야. 어머, 어떻게 이거 <웃음> <웃음> 진짜 짜을 이렇게 안 묻어. 대박! 아니... <웃음> 나 지금 이렇거든. 그래 근데 현재 좀 그래. 네. 현재 근데 아무튼 좋진 않아. 그러니까 이 카드를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음... 연애에서 좋은 카드는 아니잖아 사실 그지. 어떤 캐릭터를 한다면 좋겠는데 상황으로 본다면 음...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저기 좋지 않거든요. 음... 무섭네요. 음... 아휴 힘 빠져. <웃음> 그리고 <웃음> 이건 뭐예요? <웃음> 미래 말고 그러면 아래 아래쪽에 있는 음? 솔루션. 솔루션 야전 어머 됐어 나 진짜 이거 아, 진짜. 저 진짜 <웃음> 이거 짤거 아니에요 저 항상 제가 뽑으면 이 카드 항상 나와요 이런 카드가요 이거 두 개가 카 이거야 되겠는데 아 너무 무섭다 너무 죄송해요 그지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 정말 그렇지송합니다 <웃음> 조언!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야? 또본 게? 끝났거든! 이 관계 끝났거든? 이거 새로운 시작인 거네? 그 썸남과 한 챕터가 끝난 거예요 한 챕터가? 한 챕터가 어, 새롭게 다시 태어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거네요 그와 그렇겠죠? 난 그런 거 같아 이건 뭐예요? 미래예요? 미래 <웃음> <웃음> 나쁜 거다 나서니까 좋은 거 나올 거야. 여왕 나와라 여왕. 이것도 근데 약간 내 키워드 카드기는 해. 아 근데 여기에 대한 내가좀 이상한 이상한 해석이 드는 거예요. 이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 남자와의 관계 중에서. 균형 맞치는 카드, 저스트스난 이거 j 게 s t i c e 각하거든 i c e j u s t i 거? e j 나겠네요 <웃음> <웃음> 이게 j 시 해석은 어때요? 저스 t i c e Justice. Justice. j u 지 아니 나한테 남자 t i 명 e 생기나? <웃음> 공리하다고? 그렇습니다. 균형으로 하자. 균형. <웃음> 균형 맞춰서 가는 거. 응. 다른 뜻은 뭐 있어요? 어, 법적인 문제도 있어. <웃음> <웃음> 결혼을 하겠네. 아, 그렇 법적인 뭔가 또 문제가. 좋은 의미는 없어요. 정의와 균형이 있죠. 그렇죠. 성실함. 성실함. 성실하게 만나겠네. <웃음> 좋은데? <웃음> 좋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많이 나오는 키워드예요. 이게 약간 공정한 거잖아, 그치?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다 정리해서 뭐를 균형을 맞춰 가던지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하겠네요. 어, 좋네요. 근데 이게 약간 냉정 카드잖아, 그치? 그렇죠. 나이 냉정한 거 좋아해. 음. 이성적인 거.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뜻이겠네요. 네. 별린 결말이네. 네. 오늘은. 게스트로 끝났습니다. 캐스트편끝났다캐스다른분들로게또뭐타로로 <웃음> <게스트로 편집해 주세요. 웃음> 직접 봐주고 싶으신 생각 났습니다 캐스터로 끝니다캐스니면캐스 없어요. 남습니다 캐스터로 끝났습니다. 캐스터로 끝났다 남의 연애 얘기도 관심 없으신가요? 없어 없어 없어 나내 연애도 지금 잘 못하는데 남의 연애는 무슨 <웃음> 아, 어. 그 저기 팀장님 연애를 한번 봐주시지 팀장이 연애 봐줘요? 그렇다요 <웃음> 팀장님 봐줘? 봐줘? 내가 보면 데스 나온단 말이야 <웃음> <웃음> 아 근데 그 내가 한번 봐, 봐볼까? 봐 진짜 궁금하다 그거는 궁금하지 않아 21년 저의 연애 운어 연애 운 연애 중 아니죠 지금? 네 아닙니다 작년에 데스가 있었는데 있었어요. 데스는 네. 아, 네. 로뽑으다 데스가 나올까 말이지. 팀장님의 연애운. 과거, 미래. 걔 너무 대충 뽑는 거 같아. 네. 솔루션. 솔루션. 네. 그러면 제 과거부터 한번 볼까요? 과거요. 과거. 이거 뭐예요? 먼저. 절제 음. 연애 절제했어요? <웃음> 아 뭔가 이렇게 어? 참았구나 선을 그네 그래요 과거에 선을 그었네 음. 현재 이건 뭐예요? 노력하고 있는 거야? 시도? 시도 중인 건가? 그런가 봐 성공하기 직전? <웃음> <웃음> 누가 있네? 누가 있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어, 아무도 인해. 없는데 곧곧 누가 생기겠죠? 그러면 누가 누가 지금 입밖해 있나? 어 근데 어쨌든 과거에서 좋은 거니까 그쵸, 좋은 거니까 희망적이다. 네. 절제를 하다가 지금 성공하기 지금까지 희망적이다. <웃음> 어떻게 느꼈어요? <됐을까요>? 대승? <웃음> <됐어? 웃음> 아 아니야 아니야 또 나오긴 했는데 정신적인 성취라고. 아 이거 대승이지? 좋은거였는데 아까 기억 안나 보 <웃음> 그런사람이 있겠네 그런사람이네요 플라토닉한사람도있다는데아플라토닉사람아이 아. 어, 별로다 <웃음> 에이 플라토닉해서 뭐해 <계속해>. 이 나이에 <웃음> 어어 이거 좋언냐야 어떡해 왜왜내 카드엔 이런거 안나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아니 왜 팀장님 카드에만 이런 게 나오냐고 러버 어, 이런 게 나왔어 어. 왜내 카드에 이런 거안 나와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 진짜. 앞으로 다가올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면? 오, 플라토닉 플라토닉 이런 거 말고 <웃음> 아니 어 아니 근데 카드가 이렇게 이렇게 러브를 보는데 러브가 나왔다고? 어, 거짓말 와. 말도 안돼내 <웃음> 거에는 이런 거안 나오고 어. 아니 완전 내게나 좋은 거 나왔잖아 <웃음> 내건 마마 데스 이런 거 나오더니 <웃음> 남의 거 뽑아주니까 이런 게 나오네 어. 생전 내가 보지도 못한 이런 카드가 또또 <웃음> 기회가 있으니까 네. 그때는 한번 강렬한 카드로 이기러 오는 거지? <웃음> 이러지 마! 그만 날 보내줘. 오늘 밤에 촬영했으면 오늘 소름이었을 것같아 다음에는 강렬한 카드 의 신의 손 신의 손. 왜 이러는 거지? 근데 이게 뭐가 있나요? 왜 이러는 거지? <웃음> 카드 전부 다 제스윙을 내놨어. 네. 20년에는 유난히 모두 다 걱정이 좀 많았던 해였던 것 같은데 20년? 네 작년에 네, 네. 올해 좀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도 새로운 해가 됐으면 하는 맞아요 그런 의미라고 치자고 <웃음> <웃음> 그런 의미로 치자고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어, 지금 멍해진 어, 어이없음 이럴 의도 아니었는데 그치? 약간 음. 스토리텔링 하려는 의도였는데 진짜 카드를 받네? <웃음> 너무 뭐지? 빠져들어 버렸어 너무 빠져들었어 이래서 난안돼 <웃음> <박수를> 마무리 박수 <웃음> 갑자기 마무리 끝! 알겠습니다 네 왜요? 왜요? 아, 저도 연예인 보고 있으니까 칼맞아요 아, 진짜요? 칼이 진짜 달라. 아, 이칼막 찔리는 거, 칼을. 어, 심장에 올해는 몇개의 칼이 꽂힐지 <웃음> 내가 꽂아야지. <웃음>